과중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그 존재만으로도 보는 이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던 오늘은 최강의 슬래셔 살인마 그두 번째 시간으로 신박한 개인기로 충무장한 대기형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했던 광대 캐릭터라고 한다면 역시 페니와이즈가 가장 유명하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친구는 그보다 더 엽기적이고 해괴망측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캐릭터였죠 복수를 위해 되살아난 지옥의 광대살인마 영화 킬러광대의 스티치 그린들입니다 허구한날 술과 여자에 빠져 막장 인생을 살고 있던 광대 스티치는 어느날 톰이라는 아이의 생일 파티에 섭외되어 성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허접한 개인기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에 실망한 초딩들은 스티치를 그냥 호구로 보게 되고 급기야 장난질이 돌을 넘어서며 스티치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데요.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모든 게 광대로 보이는 이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톰은 친구들의 권유로 광대공포증을 극복하고자 무려 6년만에 생일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간만에 파티에 흥부자가 되어 이상한 춤을 추고 노는 톰과 친구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톰의 생일파티를 기다려온 것은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었죠 여기 톰에게 강력한 생일빵을 선사하고자 드디어 스티치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티치는 광대라는 클래스에 걸맞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병맛게임기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일단 코를 따로 분리해서 냄새를 이용 타겟의 흔적을 추적한다던가 상대방의 일에서 산토끼를 꺼내는 희대의 마술쇼를 선보이는가 하면 로켓 주먹 뺨치는 스프링 펀치를 발사하고 심지어는 창자를 끄집어내 풍선 강아지를 만드는 멘탈상의 전치 4주급 장면까지 연출해 주었었죠. 사실 그 밖에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개인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지만 죄다 요런 느낌이라서 여기서는 이만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재빨리 다음 친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다음은 한번 노린 사냥감은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헌팅의 달인이죠 영화 지퍼스 크리퍼스에 등장했던 정체불명의 인간 사냥꾼 크리퍼입니다 23년마다 한 번씩 깨어나 단 23일간만 인간을 사냥 그 이후에는 또다시 23년 동안 숙면을 취한다는 독특한 습성을 가진 크리퍼는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희생양이 될 타겟을 지정한 후 염통이 뻐근해질 만한 추격 장면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이처럼 희생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통해 마치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사나운 맹수마냥 오싹한 느낌을 전해주었었죠. 어쨌든 그렇게 사냥당한 사람들은 크리퍼의 바느질 솜씨로 정성스럽게 리폼되어 그의 아지트를 장식하는 DP용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정말 뭐랄까 말 그대로 뼈까지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었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요상한 취미를 가진 크리퍼에게는 과연 어떤 종류의 대단한 스킬이 장착되어 있었을까요? 일단 누가 봐도 괴물처럼 보이는 화끈한 비주얼에 걸맞게 거대한 날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하늘을 날수 있는 건 기본이고 아이유 뺨치는 3단 보음으로 뜻밖의 귀호감까지 선사해 주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가장 충격적이었던 크리퍼의 스킬을 꼽으라면 자신의 신체 중 어느 한 부위가 훼손되었을 시 인간의 해당 신체를 섭취함으로써 훼손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겠죠 뭐 이래저래 영화 역사상 가장 샤킹했던 친구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친구들도 만만치 않게 파격적인 편이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도시 전설을 소재로 한 영화 캔디맨에 등장했던 영화 사상 최초의 흑인 살인마 캐릭터였죠. 거울을 보면서 그 이름을 다섯 번만 불러주면 짠 하고 나타나 주신다는 전설의 주인공. 왠지 몹시도 달달할 것만 같은 소 so 스윗한 이름이네요. 캔디맨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노예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난 다니엘 로비타일은 그 특출난 그림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지주의 딸과 사랑에 빠져버린 다니엘은 그만 그녀를 임신까지 시키게 되고 결국 이에 격분한 그녀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엘을 공개적으로 처형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다니엘은 오른팔이 잘려나간 뒤 온몸에 꿀이 발려진 채로 벌떼 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그 이후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피 묻은 갈고리 손을 가진 잔혹한 살인마 캔디맨으로 거듭나게 되죠. 중저음의 목소리와 박력 터지는 외형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카리스마. 등장과 동시에 압도적인 포스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든 뒤 오른손에 달려있는 갈고리 의수로 순삭시켜버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슬래셔 살인마로서의 진가를 톡톡히 드러내주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수천마리의 벌떼를 몸 안에 지니고 다니며 맘껏 부릴 수 있다는 자연친화적인 설정으로 영화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키스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양봉 키스신이라고 하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빠의 복수심이 불러온 역대급 대참사 다음은 귀용귀호한 이름과 달리 살벌한 비주얼을 가진 악마가 등장하는 작품이죠. 영화 펌킨헤드의 펌킨헤드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던 주인공 에드.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빌리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매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일로 에드는 크게 상심하여 이성을 잃게 되고 그 길로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마녀를 찾아가 아들에 대한 복수를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크나큰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마녀의 뻔한 경고가 이어지게 되지만 이미 이성을 씹어먹은 에드에게 그런 하찮은 경고 따위 귓등으로도 먹힐리는 만무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마녀 심부름 센터의 복수대행 전문 악마 펌킨 헤드가 드디어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냥 괴수라고 해도 끄덕끄덕 할만큼 거대한 몸짓과 흉악한 비주얼 그리고 어마무시한 괴력을 자랑하는 펌킨헤드는 기본적으로 리벤지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괴물인 만큼 극도의 분노조절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로하여금 굳이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좀 걸리적거린다 싶으면 과감히 제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복수를 부탁한 당사자와 밀접한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일 텐데요. 네, 사실 마녀가 언급했던 크나큰 대가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펌킨헤드와 한몸이 되어버린 에드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복수의 끝은 언제나 절망뿐이라는 만국공통의 교훈을 곱씹어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세상에 둘도 없는 쉼밥새끼로 둔갑시킨 판타지 호러물 다음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소원수리 악마였죠. 위시마스터 시리즈의 지니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푸딩같은 몸매를 가진 램프의 요정 지니와 달리 영화 속의 지인은 고대의 악마라는 설정으로 흉악한 비주얼을 뽐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실제로는 이쪽의 모습이 원래의 지니와 더 가깝다고 하니 디즈니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죠? 어쨌든 이처럼 지인은 태생부터가 악마였던 만큼 시작부터 깽판을 놓으며 충격적인 장면들을 선사해주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마법사가 그를 보석 안에 가둬버리게 되고 이후 수세기가 지난 후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는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 참고로 영화 속의 지인은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세상 다양하면서도 황당한 끔살 장면들을 연출해주게 되는데요. 일상에서의 탈출을 원하는 남자를 수중탈출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다던가 변치 않는 미모를 원했던 여성에게 마네킹이 되는 기적을 선사하는 등 뭔가 다른 의미로 진정한 사기캐의 면모를 드러내주었죠. 었 어쨌든 볼거리 하나만큼은 확실히 유니크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세계 인형을 통틀어 바비 인형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녀석이죠. 맨날 같이 놀아달라고 떼쓰는 애정결핍 인형살인마, 척키입니다. 악명높은 연쇄살인범이었던 찰스리 레이는 어느 날 형사로부터 추격을 당하던 중 총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평소에 익혀두었던 부두 주술을 이용 자신의 영혼을 국가의 인형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카렌이라는 여성이 이 인형을 헐값에 구매하게 되면서 척키는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Amazing, isn't it? 어쨌든 다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카렌의 아들이었던 앤디의 몸이 필요했던 척키는 이후 한동안 앤디를 스토킹하며 질척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곧바로 본 모습을 드러내며 무차별 살인을 일삼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한 살인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타입이기 때문에 수단이나 방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며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는 끈질긴 모습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놀람> <놀람> 아무튼 그랬던 척키도 본격적인 병맛 대잔치가 시작된 4편부터는 서서히 개극해로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여친인 티파니가 생기면서 뽀뽀뽀의 19금 버전을 연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5편에서는 둘 사이에 아이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관객들의 멘탈에 화끈한 플라잉 미킥을 날려주었더랬죠. 게다가 나름 진지한 분위기로 회귀한 7편에서 역시 무려 분신을 만들 수 있다는 파격적인 설정이 더해지면서 뭐 이래저래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쪽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요. 이 타임에 좋아요 한번 꾹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희생자가 잠든 틈을 노려 살인을 저지르는 세상야비한 살인마가 등장하는 작품이죠 잠드는 순간 왠지 요단강 건너가게 될것 같은 불면증 유발 영화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프레디 크루거 입니다 본래 스프링우드의 아동 연쇄 살인범이었던 프레디 크루거는 결국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의해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산채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프레디는 악마들과의 거래를 통해 꿈속의 살인마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후 스프링우드 주민들의 피를 이어받은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나무인의 복수극을 펼치게 된다는 설정이었죠. 쾌쾌한 중절모와 알록달록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낡은 티셔츠 날카로운 쇠손톱이 길게 박혀있는 칼날 장갑을 끼고 온몸이 흉측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는 이른바 80년대 호러영화계 페피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고저스한 비주얼이 압권이었던 프레디 크루거 그 중에서도 칼날 손톱을 적절히 활용했던 이 등장 연출은 정말 온몸에 물파스를 바른 것 같은 핵소름을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God. This is God. 그 밖에도 꿈속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프레디만의 고유 스킬 덕분에 기존 호러 영화에서는 볼수 없었던 참신한 장면들이 대거 등장. 말 그대로 악몽에서나 볼 법한 파격적인 장면들로 안압 상승의 원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뭐더 이상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나는 음악과 함께 프레드의 신박한 활약성들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